달봉입니다 가까운 전국항으로 네. 졸업식 왔습니다 쭈꾸미 졸업식 보통 왕선장님은 국화도, 뭐 입화도 이 인근으로 가시죠 지금 시간이 5시 11분이니까 부터에 도착한 6시 30분 30, 그러면 끝들물 정도 되겠네요 올려오는 조항 소식은 전국항 쪽에서는 그렇게 뭐 말일수가 폭발적으로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마음 비우고 쭉 졸업식이니까 많이 잡겠다든가 이런 욕심보다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놀다 가야다 사실은 정비를 못해서 지난번 4일전인가? 그때도 갔다왔는데 그때 사용한그릴원줄 그건 그대로 감아왔습니다 로드는 쇼미더 주가이고 릴은 바낙사 인형유닉스 인쇼 원줄은 0 8호이단체비를 했는데 구슬로 해서 팔자 매듭으로 해서 유동체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인데 유속이 빠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차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떠있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한 20cm 22cm 정도 되겠네요 2단체비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비율이요? 네. 응, 네 커피 드세요 오, 감사합니다 선장님이 직접 아침마다 타주세요 왕선장님 <웃음> 네, 올해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멘탈 꽉보여잡고 일상 그냥 그 자리에 계시네요 처음은좀 안스러웠는데 괜찮네요 자첫 포인트에 오셨어요 주장과 축강 레이저얘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0m 남짓 내지는 10m 뻘밭칩입니다 어우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 아침부터 수박이 나오네 아, 제가 초반에 꼭 하는 짓이 있는데 바로 허챔질입니다 허챔질은 절대 부끄러운게 아니고 내가 오늘 조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에 대한 도구 도구로서의 역할이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허침질을 해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한 채비의 무게감을알수 있고 그래서 저는 꼭 허침질을 많이 해봅니다 히트! 여성주사님 바로 히트하시네요 이야 아, 감 좋으시다 2단 채비 하셨는데 자 여기저기 히트하시죠 아니, 난 뭐야? <웃음> 난 아직도 계시도 못하고 한마리 왔어요? 아이고, 아니, 애들이 윗바늘에 보네? 좀 훔쳐보니까 수박 고추장이 나오네. 수박. 자, 일단 첫어 오, 뭐야. 멸치 보일링하네. 삼치나 농어 있겠다. 두그 번째 포인트, 조금 옮기셨어요. 수심은 비슷하네요. 한 12, 30m 정도 되겠 뭐지? 가위요? 어이구야, 크다. 문 꾸미, 문 꾸미. 밥인 줄 알았어? 지지켜가지고. 타졌어요? 아, 아쉽다. 아그거 요즘 있었는데. 아. <웃음> 병원을 하시네요. 편하게 해야 오래 할수있 <웃음> 아, 이거 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숨이 너무, 너무 크게 나온다. <웃음> <웃음> 히트! 자, 저도 히트. 어 뭐야 이거뭐문꿈미문꿈가 눈금이, 그런지 소리대가 엄청나게 휩니다 진짜 야 진짜 너무 무너다 진짜 이거 와 <웃음> 애기보다 몇배는 커요 와 올라오는 게 거의 가보진 것 같아요 묵직해가지고 이야 참즐해죠 풀어세요 후킹 <웃음> <웃음> 어우 <어유>, 좋아 <웃음> 어우 잘 잡으신다 릴링을 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 똑같은 속도로만 하시면 돼감자오시다 <웃음> 히트 이야. <웃음> 달려보는 거야. <웃음> 어우, 1인당 100마리 잡으실 것 같아. 감이 좋으신 거예요. 자, 대고 미셔야 돼. 그렇지. 네. 긁는 것처럼 미셔야 돼. 앞턱 쪽에. 네. 자, 근근히 한 마리씩 나오네. 사이즈 좋아..타? 히트 포인트 지날 때마다 같이..같이 같이 오나 보네 가비여! 가비가..바닥에 붙어있구나 아..참지들 이 너무 세게 했어 사이즈가 큰걸..그렇고 오와 진짜 이게 애기, 애기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 문어예요 문어 챔지를 하면 가보신거 같아요 느낌이 왕창 왕창 무거워서 어우 굳이 가네 진짜 갑이다. <웃음> 자, 씨. 억울하냐? 자, 첫 갑이네요. 입 30m인데 레이저에 먹어? 물도 좀 탁색인데? 수심이 깊으면 조금 집중해야되죠 깊은 수심도 잘 잡으신다 오오 어. 가비도 에? 가비가 봉돌을 들고 나왔어 <웃음> 네, 나오네 아니 바닥에 깔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예, 콩콩 찍으시다 보면 살짝 들으시잖아요 그때 네. 부는 거겠죠 예. 낙지야? 낙지네. <웃음> 야, 낙지도 잡아보고. 나도 가비 잡고 싶다. 수박 고추장에 나오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Yeah, yeah. 드시죠. 낚시꾼이요. 왕선장 곧 하면 참으로 주시는 게 있죠. 회입니다. 우럭 광어 섞어서.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죠. 음, 맛있다. 아, 회 맛있다. 아, 회잘 드신다. <웃음> 어, 어, 물 살아난다. 그렇지. 디드라본 리영아 외 이제 챔질도 되게 멋있어졌어. <웃음> <웃음> 진짜 잘려보신다 아, 작다 네. 애기에 날라와서도 먹네 주꾸미 때문에 가지를 한게 아닌데 아 어, 오랜만에 엣 쏘는 게 가비 소리 같았는데? 우리 배웠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에 걸렸냐? <웃음> 여주리야마시타 한방에 뜯겼어 아아 <웃음> 나 하나씩 <따라서> <웃음> <웃음> <웃음> 어제하고 똑같 나는 왜? 안돼요? 어? 떨리고 <웃음> <웃음> 아 선장님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떻게 세 번만 에한 마리 걸어냐 아 근데 조과는 어제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나 많아 한 마리야 한 마리 건지다 이렇게 됐어 오전에 100개 무조건 찍겠는데 이거? 이상태로만 이 가면 Ha ha ha ha ha. 에 갑이네 야나뜨자난 <웃음> 너무 작다 자 또. 오랜만에. 조금 뜸하죠, 이제. 물살이 오늘 중에 제일 셀 테니까. 그래서 아까 나올 때 바짝 잡으시라고 한 게, 오전에가 아무래도 저거가 더좋아요요 오후에는 체력전. 히트! 오, 크다, 이거. 어? 걸렸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부러져요, 부러져. 어? 원줄이 굵어서 살을 래나 딸려오잖아. 오, 어, 살았어. <웃음> <웃음> 무격단지을 하더니 기술적이야 <웃음> 자, 추황. 갑시간 오우 갑자기 와서 확 덮치네 이야 좋다 오.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맞으신분 네. 없어? 남을만해 이거 원쭉 네? 오우쒸 계속 나오네? 남을만해 뭔 주다? 야씨, 와 환장하시겠네 진짜. <웃음> 제가 위몇마리째이거 패턴이 이상한 색이 잡히네. 주황? 설마? 주도 나올 때 됐지? 아, 진짜 너무 한다. 야 씨. 니들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 씨 자빌려면 큰게 잡히든가 방생 네마리인가 식사하세요 부표가 딱 올라오네 자저 부표 가까이 오면 회수하고 밥 먹겠습니다 선장님 여기 가보지 포인트인가 봐난 대여섯마리 연속으로 왔어 원래 좀 안쪽인데 아 <웃음> 선장님표 저 매운탕 예 네.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그냥 너무 급하게 했 그래요 차근차근 다 배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선장님 보고 오는 거니까 식사하시지 왜 오늘 잘 나와 잘 나오세요? 네아이 정도면 잘 나오는 게또안 나온다고 식사 안 하시려고 그러지 아 고신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그렇게 떨어졌 선비네 진짜 그렇 <웃음> 떨어지는 날은 어떻게 돼떨어도 <웃음> 없는데 갑자기 걸려요 생겼어. 가볍 포인트인가 봐. 아 어, 좋아. <웃음> 한 마리 잡으면 진짜 릴링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어? 그렇지 참 신기하네 난 요즈리 파랑 밑에 달고 가지로어 갑이다 가지로 고추장 달았는데 왕만도 나는, 나는 요즈리 파랑이 조꾸미가한 마리도 안었어이 자리에서는 요즈리 파랑이 안 먹나 봐참 <웃음> 거리 차이 많이 나참 <웃음> 신나게 나온다 와. 양쪽으로 의자 속 나오네 문구미인가 봐 깊은 수심에 문구미가 있나? 아다그뭐야왜 응. 늠냈나와? 오피오씨 뭔데? 갑인가? 아니 갑이도 아닌데 뭐이 무거워 와 진짜 엄청나게 무겁구만 차, 너나 너나 한참거리도 나오고 차 100개 1 0 0개 왜? 깊긴 깊네. 와, 근데 문구미 쌍거리 나오니까 환장하시겠네, 진짜. 리리안 강경. 저기업이 갖고 왔으니 망정이지, 이거. 그렇죠. 와... 나온다 가지에 날아다니는 거에서도 이렇게 나오네 느 하긴 나한데 어깨 빠지네 한 마리 잡으면 한 1분씩 걸린 거 같아 <웃음> 가모도 가모도 끝이 없네 <웃음> 발 벌렸다가 어그리고 오나왔다 이 말을 걸어도 이만하니? 가비도 아닌거지 아, 이제 잡으신다, 진짜. 이게 뭐지? 뭐..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보지? 가져가보지? <웃음> 살아있는거 같은데 헛도 웬일이야 자 두번째 상구리 나만 안 나와, 아 여기. 전부 다 히트인데. 밑보였어, 에이. 와, 뒤에는 뭐, 쌍거리도 나오고. 여기만 안 나와. 저기만 잘 나오고. 오랜만에. 백만 년 만에 한 마리 오네. 몇마리나잡았 <웃음> <맨> 다고？아, <웃음> <아이고>, 이거 <저>. 어. <웃음> 마리잡으 면서 이제 쉬는거 <웃음> <왜, 그냥 계속. 웃음> 자, 귀다내 할머니 제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뚝귀 좋네 선생님 효도하시겠네 2시 10분이네 칼을 잡아도 무슨 갑오징어 찰박이 끌어올리는 것 같아. 묵직해가지고. 뭐야? 참, 참 복잡하게놀올온다 뭐 쭈꾸미, 쭈꾸미죠? 어, 그거 바깥에 그냥 던져놓으면 나와. 그, 쭈꾸미 안에 들었죠? 네. 어, 바깥에 그냥 놓으면 나와. 어, 그래요? 네. 억지로 빼려고 안, 안 하셔도 돼. <웃음> 작년 같으면 11월달 사이즈에요. 어, 굉장히 크다. 이런 거 마리스보다는 좀 잡아도 굳이 카즈 키로스 많이 나가고. 아, 손가락이 거의 한 200마리 잡은 것 같지. 이렇게 뻐근하네요. 점프에서도 물고 네왜안 끊어줘 그냥 터져라 힘들어 죽겠다 아이씨 아 <웃음> 고생시키다가 떠지냐? <웃음> <웃음> 재미 이요 씨. 쌍거리까지. 나는 왜늦춰마도안 나오지? 다들 늦춰마도 나오지. <웃음> 네, 선장님한테 미운털 박힌 게간조로 갈수록 유속이 좀 줄면서 따박따박 나오던 게좀더 빨리 나올 겁니다. 네,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막판을 향해 치달으니까 어, 밑에 얘기도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얘기가 더 재밌죠 이거 하면 38. 1 0개도못 잡겠지? 아, 열몇 마리는 잡겠지. 아, 그러시는 게 열심히 했는데. 거의 다 끝났나 이제? 음. 배달 자리가 없어요. <웃음> <그냥> 배달이 도 많아가지고. 아, <웃음> 어, 그렇지. 늦게 들어가면 배달 자리가 없어요. 맞아. 열두 마리는 잡겠지. <웃음> 예? 호호~ 이야 괜찮아. 막판에 또가벼가 나오죠. 손맛 좋았어요. 오늘 갑오징어 황금색 레이저에 다 나오네. 뭐 내리자마자? 뭐야? 이것도 가이야어 근데 가이가 사이즈가 문구민인가참가인줄 알았어요? 진짜 사이즈 좋다 오 놓친 줄 알았네 아니 무슨 2,300마리 잡은거보다 더 힘들지 얘들이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 전투 여전사들 이렇게 끝까지 하시고 막 해야 지 조가도 좋지. 봐봐. 오늘 다들, 다들 열심히 하시자고. 몇 시나 됐어요? 3시? 조사님 진짜 열심히 하신다 진짜 상저야 되겠소 대박이다 진짜 여조사님이 아니고 여전사님들이야 자세 봐와와 와. 근데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성조사님들이 감 잡으시면 못 이겨 송발줄 떠있나? 아닐텐데 내가 조금 더 떠내려온 것 같은데 온다 문호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문어가 올려올라고 가벼워? 3마리나 남았는데, 아, 세 마리 나았는데아이 자, 네. 경적 세번 울렸으니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세팩 보단 더 나왔고 한 4팩 정도 되겠네요 자 마리수는 156마리입니다 갑오징어가 지금 몇 마리죠? 갑오징어 어, 방생하고 해서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졸업식 같게 아,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졸업식이니까 오늘 집에가서 먹을 새거리 아 요거 요거는 좀 제가 킵을 하고 한 팩만 가져가고, 나머지 좀 드리죠. 자, 수고하셨어요. 왜요? 싸우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어. 어? 아, 저 냉동실에 많이 차 있어요. 신동생이 있으신 거예요, 어, 싸우지거아니 집사람이 한 팩만 가져오래요.